그랬잖아. 엄마 오늘따라 배가 나온 것 같다고. 오늘 갑자기 배가 나온 것 같다고. 혜고아게 뭐라고 했어? 언니, 애기, 언니. 나온다고. 언니, 애기 나온다고. 아기 나온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엄마 해리 동생이 언니, 생긴다? 언니, 해리 동생이 생겨. 어디, 어디 동생 태어났잖아요. 근데 또 태어난다? 그 밤에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혜리가 언제 키웠어? 네, 나! 응! 애기다... 땅콩이 너무... 왔다니까? 동생한테 한마디 엄마, 해봐. 엄마, 뭐해? 네? 어, 테리, 테리 한마디 해볼까? 엄마, 그거 하지 말자. 왜? 그거 하지마. 엄마, 네? 엄마! 이거 엄마. 찍어서 보여줘야지. 엄마, 이 엄마! 테레해 줘? 테레 찍어줘? 응? 테리 찍어줘? 응 앞머리도 잘라야 겠다 머리 좀 많아 보이지 아니 아주 귀여지귀여 실은 장난이었지? 아장난이었나안귀여돌켜빤 알았어 자자 뒤로 해? 응 알았어 응. 뭐볼 뭐 건데 그러면 이거 보여, 보여. 응? 진짜 뽀로로 봐 응? 뽀로로 봐 응? 그럼 뭐볼 건데 이거 이거 싫어? 응 그럼 뭐내리고응잠깐 맛있어? 아린이? 애 응? 응? 애기? 응? 애기 애기 응. 애 쉬운 조용히 해야돼? 애기는 조용히 해야돼? 응. <웃음>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꾸 이리로 와로 가. <웃음> 아 너무 <엄마. 웃음> 표정 너무 웃겨. 근데 이제 힘쓰니까 다 떨어지더라. 고 음. 모든 다 떨어져. 그 해봐. 오리. 오리. 돼 <웃음> 넌아리넌건 <웃음> 어렵다. 병원아서넌아다아쉽다 아직 넌 할머니? 이모, 이모, 직넌 아직 넌 아직 넌 아직 아아 아직 나가야 되니까 빨리 먹어. 빨리! 더 빨리 먹어. 아, 쫄이네. 아, 쫄이네. 가방 네 쫄이네. 이이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가자, 가자. 가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가가 이리 일로 와 형님 이리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이쪽으로 <목소리도> 오세요. <목소리도> 나 마셔요. 네. 아침라올라가는 거? 네. 서 놀라운 일로 와서, 놀라운 일로 와로아 I 기얘기 t know. I don't k n o 그 n t k I d n don't k n I d o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빠가, 이리와, 아빠가. 아빠가 여기 더잖아빠 자 친구들 있다. <웃음> 재미있었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언니만 봐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네. 깎아 먹을 거야? 뭐야 이거? 깎아 먹어? <웃음> 맛있어? 어때 맛이? 맛있다? 맛있어? 응. 더 줄까? 응. 아. 응. <웃음> 맛있어? 응라 노래. 요즘에 응?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응? 작은 별. 응? 반짝반짝 그 노래 한번 불러 볼래? 반짝반짝 <웃음> 아아그아 그냥 먹어. <웃음> 먹고 있다 해 줘. 응? 포도 먹고 있다 해 줘. 이따, 이따 불러 줘? <웃음> <웃음> <웃음> 언니 가 만들었네 꾸기면 안돼 응? 누구야? 상혜리 <웃음> 상혜리 상혜리지 <웃음> 노래 불러주시는 거야. 안녕. 응. 공주 아, 같아서. <웃음> 해리한테 불러주신 거야. 누가? 아저띠. 아저씨. 해리가 아저띠라고 불러 주시는 아저띠. 어. 애기 때도 그래요? 어, 자장가 불러는 아저띠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진이 가려서 안보여 아, 저자띠가 안보인다고? 응 <웃음> 보여줘? 응 알았어 누군지 알겠지 이제? 네 <웃음> 아저씨 감사합니다. 자아저씨 여기 여기 보고. 아갔씨 아, 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웃음> 우리 왜 하면이 하나 벌가 아파. 얼굴이. 아, 그래? 음, 약간. 어. <웃음> 진짜 그러네. 응.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 응, 음, 가까이서 보면 틀리지? 네 음. <웃음> 그래도 눈은 할아버지 눈이에요 어, 진짜 닮았다, 맞아 네. 근데... <웃음> 예리한데? 엄마 뺏어줘 이비 하지마 뺏지마 응? 뺏지마 언니 자잖아 응? 언니 자잖아 애비 뭐지? 뭐야? 대리도 자 응? 대리도 자라고 다음 이야기예요 뭐야 뭐 먹었어? 응. 뭐, 뭐, 뭐 먹었어? 우리 뭐. 귀여운 생글이는 맛 도대체 무엇을 먹은 걸까요? 아, 뭐야? 입에 뭐야?